기태의 희준동료는 누구보다 친한 절친들이었습니다. 여느 고등학생들이 그렇듯 여자친구들의 관심이 많았기에 기태가 여자친구들 셋과 함께 월미도로 여행을 떠나는 자리를 만듭니다. 어? 안 돼? 안 돼? 야 보경이! 개가 뭐... 뭐... 있다. 그럼 걔를 뚫어지게 봐. 어. 뚫어지게 보다가 걔가 본다 싶으면 그냥 눈을 빼. 잘 거야? <목소리> 딱히 연애 기술이 필요 없어 보이는 이재훈에게 연애 코치를 받아서인지 잘 되어가는 것 같은 동윤 세정과 달리 정작 보경이는 기태의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태는 희준이를 생각해 보경이의 고백을 받아주지 않고 보경이가 고백하는 무슨... 장면을 본 희준이는 야, 기태와 처음으로 다투어둘 사이에 갈등의 골이 생기게 됩니다. 너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야. 내가 네봉이냐는이학교의 <웃음> 짱입니다. 잘나가는 일진이지만 어머니가 안계시기에 부모님 얘기가 나오면 예민해집니다 부모님 얘기가 나오자 재빨리 말을 돌리는 기태 둘의 시선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기태는 재우를 불러내고 이 장면입니다. 소리주의하세요 시발새끼야 빨리 얘기하라고 그냥 네가 부모님 얘기나 뭐얘기나 안다고 한 가지만 부모님에 대한 얘기가 네? 무조건 이렇게. 공격적으로 느껴지는 기태는 희준이에게도 한마디 합니다 넌 집에 가면 엄마가 밥해주고 공부하라고 얘기해주지 근데 안 계시잖아 엄마가 기태는 아니, 희준에게 망이나 보라며 아, 자존심에 아, 그러니까. 성천을 주고 아, 뭐 아, 장난이 야니까 알았다고 이를 계기로 둘의 사이는 본격적으로 멀어지게 야, 됩니다 풀어라 미안하다 아, 알았다니까 먼저 들어갈게 <웃음> 이 시발 진짜 내가 미안하다 그랬지 이 시발 새끼가 진짜 <웃음> 그렇게 쌍욕을 해놓고 미안하긴 했는지 희준에게 다가가는 기태 뭐 이렇게 하루 종일 자냐? 야 백희 거의 사이코패스급 감정 변화를 보여줍니다. 들어 이 씨발로 아 이렇게 희준이와 기태의 사이는 멀어지고 야, 희준이와 너 기태 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 전혀 모르는 동유는. 평소와 다른 희준을 그래? 보고 이상하게 어, 여깁니다. 요이둘이뭔일 그래. 있었던 거아니이 서로 는괜는이런상는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기은는 사과 은데요이 정도는 이도는은 무려 전 세계 가방 브랜드 이이었기에 희주는 어쩔 수 없이 기태 패거리가 뭐, 모여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야, 이거 터다 기태는 역시 일진답게 개혁지를 부리며 호, 야, 시비를 걸고 재밌어? 와. 희주는 저항하지 못합니다. 밀려고. 시좀 쪼개? 쪼개지 좀 어? 마. 어? 달라고. 어? 쪼개지 말라고. 친구가 기태가 한데. 뭔가 심상치 않음을 <웃음> 직감한 동현은 기태에게 친구로서 진심이 담긴 그 조언을 해줍니다 더 이상 미친짓 하지 말자 이에 기태도 정신을 차렸는지 희준에게 사과하러 다가갑니다 뭐 들어? 얼굴, 얼굴에 얼굴 상처는 좀 괜찮냐? 왜 이래? 이제 그만하자 내 안하다 희준 하지만 이미 마음의 상처를 입은 희주는 받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사과받고 싶지 않다고 너한테 야 남은 고민고민해서 얘기하는 건데 너그 너 태도가 그게 뭐냐? 어? 기태 때문에 고민, 희주는 이미 전학 가기로 한 상태였죠. 너 다음주면 전학 가이 덕분에 그래서 별로 사과받고 싶지 않다고, 너한테. 나도 너친구로 생각해본 적한 번도 없고. 둘은 언성을 높이고 이에 밖에서 지켜보던 동윤이 달려와 말립니다. 이새끼 <놀람이> 미쳤냐? 개새끼너 어? 상관 말이야빨을놈이 미쳤냐? 미쳤냐? 저 <놀람> 새끼야. 아무래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전학 는 희준을 만나러 온 기태. 셋의 추억이 담긴 야구공을 주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이럴 거면 때리지 뭐야? 말던가. 선물. 이제 이값좀 하고 사죠 희준이 전학 간뒤 동윤은 폭주하는 기태를 말리려 조언을 해주지만 자신의 치부를 들키고 싶지 않은 기태. 가장 친한 친구인 동윤을 공격합니다. 근데 나 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아주 치사하게 말이죠. 그쪽 동네에서 세정이 모르는 사람이 없대 야, 걔가 거친 남자만 하더라도 걱정돼서 해주는 얘기잖아 야, 친구면 다 이런 얘기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후 세정이와 만난 동윤이 평소와 다른 동윤의 태도에 너 오늘따라 왜 그래? 세정은 이별을 직감합니다 나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있어? 여자의 죽은 무서운 겁니다 세정은 결국 견디지 못하고 자아의 행위를 합니다. 이에 빡이 돌아버린 동윤은 기태를 찾아갑니다. 세정이 만났냐고. 세정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어. 동윤이가 안다는 것을 세정이에게 가서 얘기했는지 물어보는 동윤이.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난 어떻게 그딴 걸 묻는거냐? 얘기했다면 죽여봐 이 개새끼야 생각해보니 싸움을 잘하는지는 알수 없던 기태 입으로 일찍 먹었었나봅니다 동윤만을 친구로 생각하는 기태 둘의 싸움에 끼어든 다른 친구들은 내보냅니다. 야, 뭐야? 야, 진짜 뭐야? 어? 어? 이건 뭐 공식 같은 건지 뭐 이런 걸 때리고 나서 진심으로 미안해진 했다. 기태 누가 저랬는지 알고 있지. 뭐더 많이 맞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야, 학교 안 가니까 좀 심심하지 않냐? 야, 그래도 씨, 하루 종일 이렇게 짱 박혀있으면 심심하겠 그냥 가라 그냥 가라고 이제 진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친구 동윤이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려 합니다 그만큼은 나한테 있어서 진짜 나만큼? 내가 네 진정한 친구다 이해해줄 사람 나뿐이라고 짖거릴 때 속으로 얼마나 비서줄 알아? 네가 엮여오니까 네 주변 애들 다너 떠나는 거야. 거야? 그게 내 모습이야? 어. 엄마한테 좀 맞자.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 모두가 떠나가자. 기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뭐가 최고야? 이 영화 파수꾼은 너무나 불안하고 자기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유약한 10대 청소년의 불안정한 심리를 탁월하게 묘사한 작품입니다. 최근 인천 천학학추추사 사건, 제학학폭폭사사등학학폭폭력집 집단 롭힘힘에한한스스 봄을 터 터지듯 오오있있습다 서로에게 파수꾼이 되어주지 못하고 서로를 죽음으로 몰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들은, 그리고 우리 사회는 과연 파수꾼 역할을 해주었다 할수 있을까요?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피해자, 아무 죄가 없었던 피해자들을 위해 해 우리는 더 불안해지고 더 예민해진 우리 아이들과 우리 스스로를 위해 더 공감하고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 파수꾼은 기태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가 만든 사회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많은 생각거래를 던져주는 독립영화계의 레전드 파수꾼을 추천드리며 그런 게 좋은 지금까지 하냐. 댓글과 피드백을 기다리는 모스습니다 이렇게 주목받은 적이 없으니까.